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무슨 꿈이야? 진짜... 어... 언니... 언니... 언니... 기계 잘 잔다 나 이렇게 소리치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깨지도 않아? 아 몰라 미워 나 굉장히 이상한 꿈 꿨단 말이야 아 열받네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? 아니 그렇잖아 아니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이 날수 있어? 아니 맞아 맞아 뚱딴지 같은 소리긴 한데 언니 미워 응 꿈속에서 언니가 바람났어 그러니까 미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아니 바람날 수도 있어 나말고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가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어? 그런 사람이랑 바람나냐? 그렇게 널 막대하는데 왜그 사람한테 목매고 있는데? 아 짜증나 진짜 꾸민 거 아는데 짜증나고 미워 언니 바보 같아내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게 있었나보지 언젠가 언니가 나 버릴 거라고 그럴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나보지 미화 오늘은 말 걸지마 하루 동안 언니랑 안 놀거야 아니 근데 언니 말해봐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? 도대체 왜? <웃음> 왜 언니 그렇게 막 대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건데? 언니는 그것보다 더,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 만나? 언니는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사람한테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냐고.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. 언니가 바람 핀 것보다 그런 사람이 언니 옆에 있는 게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. 바보 같아 진짜. 언니 바보야. 바보 멍청이. 절대절대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. 알았지? 혹여나 우리 헤어져도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? <웃음> 꿈인거 알아. 안다고. 근데 꿈인거 아는데 여기가 여기 마음이 너무너무안 좋은 걸 어떡해. 그러니까 안놀 거야. 언니랑 오늘. 그러면 내가 막 대하는 거라고? 그게 뭐가 막 대하는 거야? 꿈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? 절대 그럴 일안 만들어줄 거야? 근데 나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? <웃음> 뭐야? 왜 이렇게 꽉 안아줘 나쁜 기억 날려버리라고? 꿈이니까 현실은 반대라고? <웃음> 알았어 잊어볼게 그럼 나 다시 재워줘 재워주세요 언니 이번엔 언니랑 행복하게 재밌게 노는 꿈 꿀래 그러니까 언니가 다시 재워줘 언니 때문에 깬 거니까 예